그러면 은 명륜진사갈비랑 라볶이 이렇게 두명 어, 트레이너로 임명 로켓단 시초법 남쪽 마을로 간다 거기서 표지판으로 이름을 적는다? 여기서 몰래 규토리농사를 잠깐만요 근데 그... 님 트레이너 아니세요? 진사갈비? 주도적으로 누겠는지 팔아버리면 내가 그 눈만 더 견뎌다 H입니다 보다 오빠 킬하다 자자 <웃음> 어, 자, 천천히 고릅스 천천히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와이키키 아직 안 봤지. 와이키키는 지금 야! 누구야 이거? 야 잠깐만. 여기... 들어가는 길이 이게 또 생겼네. 이제 아, 할 이게... 수밖에 없는 게. 아 그렇죠 그렇죠. 이터 주인이 잘못한 거지. 다이야 되겠다. 요파스 가야 되겠 나는 무슨 삼정몰에 지옥문 열린 줄 알았네. 진짜 저거 샷다 내린 거 봐. 거리 기반으로 이렇게 할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거리 기반 음성이요? 예. 그래야지 뭐 이렇게 음모도 생기고 그러지 않을까요? <웃음> 아니 뭐 맨날 생각하는 거뭐 음모론자세요? <웃음> 아 근데 <웃음> 예. 보세요. 아 진짜 나 오자 들어오자마자 나 하나 생각났어. 빨리 따라와봐. 따라와봐. 따라와봐. 따라와 봐봐봐. 아니 봐. 아직 사람들 접속도 안 했는데 벌써 음모를 생각했다고? 여기를 딱 이것만 켠 다음에 반블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웃음> 모를 까짜로 로켓ander is t h e 이유 없이 눌러. 예. 아니 진짜로 i g n 들이세요 무슨 범죄 디자인을 하고 있어 n g a n y a 도당 n g a n y 당 Tanganya, t a n 어? a 어. <웃음> 들어오세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접속을 아니, 안 했을 아니, 때 아니. 하는 건좀 그래, 아닌 a 그래. 같고. n g a n y a t a n g 페어플레이가 아니다 n y a 다 a n g a n 걸렸다, <웃음> 걸렸다. <웃음> 걸렸다. <웃음> 걸렸다. <웃음> 걸렸다 걸렸다 여기 범인 있습니다. 그 엔더 드래곤 잡으러 갈 건데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아파트 입주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 맞다 시장님 제가 발언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그래 보거라 시장님 또 감기 걸리셨나요? <웃음> 그 그래, 요즘 비가 와가지고 날씨가 추워서 이거 비가 오면 감기가 걸리는 병에 걸려 있나? 이거 시장님이 이렇게 아프셔서 이거 시정을 운영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어? 지금 자네 나한테 도전하는 겐가? 레벨이 어떻게 되세요? <웃음> 일단 도전해보고 나서 이거 이기면은 내 시장 권한과 내 모든 재산을 주겠네 아아... 아, 아, 아, 아니죠 제가 어떻게 지금... 아니요, 자네가 질시 이번 회차 동안 저기 가게 알바일세 아니... 아니 근데 저 가게 주인이 저를 알바로 안 쓸걸요? 알바행으로 가게... 씁니다 아주 그냥 <웃음> 나 대신에 포켓몬 한 마리 가지고 하겠네 도전을 <웃음> 안한 하... 마리요? 한 마리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오브 캐비뷰이 님예아어디어예 어디서 말? 전 감옥 전 감옥에 어. 있는데요. 어. <웃음> 그저 사람 제가 이렇 불소성입니다. <웃음> <웃음> 이거 어디서 본 장면? 나 이거 들어봤던 같은데? 것 같아. 나 이거 들어봤어. 5 분만 주시면 안 되나요? <웃음> 어. 어. 어. 아이고 아이고. 어. 이거 안쓸 거잖아. <웃음> 이거 안쓸 거잖아. 아, 아 5분만 야, 주시면 안 돼. 5분, 5분, 야, 5분, 아, 5분, 주겠네. 5분. 트레이너 앞으로 빨리. 트레이너, 트레이너들 빨리. 앞으로 뭐야? 시장이 바뀌길 원하는 자. 트레이닝센터 앞으로 모여라. 빨리, 빨리 받아. 아무것도 쓰지 마. <웃음> 와, 좋다. 아보크 좋다. 야, 진짜 트레이너로서 재능이 있네. 이 친구, 라보키 좋다! 어, 됐다. 야! 개굴반장! 와! 야호! 물수리건 배웠고. 고스트, 나이스. 좋다. 어떻게든 이기고 싶다. 시청 1층, 1층으로 와보게. 어. 오, 뭐야! 오! 별풀쇠 <웃음> 일단은 한마리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아 그럼 그럼 그럼 그럼 예 그럼, 그럼, 그럼 일단 그럼. 이렇게 해서 배틀을 배트를... <웃음> 켄타로스 50? 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백울린자 42? 저거 맞히고 지금 나한테 온건가? 아니 물수리검 이거 한번 그냥 제대로 맞으면은 이거 공격을 못하지 않나? 잠깐만 이거 봐요 공격 못하잖아 어? 저거 공격 아예 못해? 아하급소에 <웃음> 맞아버렸거든요! 이거봐! 움직이질 못하잖아! 어? 아니 저거 그때 그 아이템 효과 아니었어? 왕의 징표석였지롱아 <웃음> <웃음> 반란 드가자! 좀... 풀죽음 효과다 이게 바로! <웃음> <웃음> 아이템은 빼고 해야하지 않나? 이거 그 3, 2, 자, 3, 2, 3, 2, 3, 2, 3, 2, 3, 2, 3, 어쩐지 공격을 안 하더라. 와. <웃음> 왕증이 있는데. <웃음> 아니 야저 저거 누가 갖다 줬어? 왕의 징표 석인이라. 이게 바로 민심. 어떠냐? 아, 이거 아, 큰일 났네. 의술이가민이라. <웃음> <물수리 검이니라. 웃음> <웃음> 오히려 이거 내가 한 말인데 내가 한 말이. 어떤 자식이야 이거? 아이고, 제비방한까지 내가 해 해왔... 와. 아이고. <웃음> <웃음> 하지만 랩이 부이 나온다면 바로 그냥 불꽃을 이렇게 빠... 와, <웃음> 아, 이 왕의 진표가 있는지 나 몰랐네. 이거 두번 아, 치기 이거는, 컷. 이거는 난 인정할 수가 없네. 하하... 우... 인정해라. 우... 연사장님, yeah. 여기 새로운 알바 데려가세요. <웃음> 그... 계약 극복에 그런 건 없지 않았나? 다들 한번 모여보시게. <웃음> 아, 다들 그동안 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우리 마을 분들, 예예! 예. 와! 내가 부는다또을또 시작했다. 어 잠깐만, 어, 왜 이렇게 내 몸이 왜 이렇게 끈적거리지? 갑자기. 어 잠깐, 어 어. 다시 부, 부의장 정도 자리는 주셔야 그장장님 시장님. 따라오시죠. 갑자기 왜 따라오냐? 맞게도 뭘 가져가셔야죠. <웃음> 조건이 있습니다. 예예. 입소를 예. 절대 임원을 주지 말길 바랍니다. <웃음> 어. <웃음> 와 여기를 키웠어? <웃음> 막게도 신고 여기다 다 받아요. 아이고,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아니 뭐 나머지 볼은 뭐 저번에 살짝 눈 감아준 어, 연 사장인 가져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와 진짜 여기 우리 거 여기 다 있네. 와 여기 뭐야? 아니 뭐야? 아니, 우리 집 지하 이런 게왜 있어요? 투디도 몰랐어? 뭐야? 어, 어 예.. 어 투디 몰랐습니다. 네가 여기 <웃음> 건축하자 이거 뭐? 지금 말하다 마셨잖아요 지금 방금. 빗솔 자네는 음, 아 요거까지는 내가 받고 어 연비를 돕게. <웃음> 음. 아뭘의미면 <웃음> 삼정볼 <3종물> 다시 엽니다 네? <웃음> 볼을 찾았기 때문에 삼정볼 다시 열다 아니면 뭐 나랑 같이 뭐 엔더월드를 가던가 아 음. 엔더월드 가겠습니다 형이구장 정도만 이제 이렇게 <웃음> 아제 제 조건 있지 않았죠? 아니 근데 이게 H가 내려갔을 때 바로 뷰로 갔는데 부로 간다는 거는 조금 형평성에 맞지가 않지 않나 그럼 H를 이기고 오겠습니다 야너 어딨냐? <웃음> 어, 바로 들어가네. H님, 제가 보니까 포켓몬을 자꾸 이상한 곳에서 꺼내시고. 제일 터한 곳에서 꺼내고. <웃음> 이상한 곳에서 포켓몬을 자꾸 꺼내시거든요. 이거 어깨용 구구 아닙니까? 어깨용 구구? 어깨, 어깨용 구구인데. 진짜. <웃음> 이거 이상한데, 벌레 도 뺏기고, 돌도 뺏기고, 이상해졌는데, 나... 이게 습니다 기자님, 가지게 없어.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이거 다 어디 간 거야? 나. 어... 아, 하지만 너한테 남은 거 바로... 농장... 기토리 논쟁에 남았어. 형한테 먹래 너는 거 자꾸... 애들 <웃음> <웃음> 아, 몇 살이야?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 열이 많아가지고 시위를 아, 아, 걸어버렸어요. 나 검사야... 아, 아, 저는 12살 초폭 소년입니다. 아 그리고 H단에 미안하지만 내가 줬던 지은 다시 가져가겠네 <웃음> <웃음> 집도 뺏겨 벌룩도 뺏겨 저 게임 좋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야 시장되니까 곧바로 이렇게 입네 차를 입고 음 그러면 갑자기 재밌는 생각이 났는데 <웃음> 실제로 <웃음> 죽거나 포켓몬 배틀에 지면은 시장 바꾸는걸로 할까? <웃음> <웃음> 아유 시장님이 원하신다면야? 저는 뭐 상관은 없긴 한데? <웃음> 어 2D가 와도 절못주이기 때문에 자 이제 그래서 얼마나 많은 포켓몬을 잡았는지 당신은 모를걸? 손으로? 그렇지 그리고그 포켓몬으로 나온 경험치들 다 어디갔는지 당신 모를걸? <웃음> 어 잠깐만 이런덴 좀 위험한데? <웃음> 내 앞으로 가게 내가 맨 뒤에서 따라가게 예 okay, yeah. 주변서좀 냄새가 느끼게 는것같습니 진짜 아니 지금 H가 자꾸 나를 노려보는데? 아니 잘오 계시나무 체크 체크 <웃음> 잠깐만 지옥 요새에서 이거 뭐야? 우와 얘 나온다 마그마 번얘 세잖아 우와 우와 어 잠깐만 렉이 너무 걸려가지고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잘못한 까딱하면 죽는다 막대기 나왔다 나이스 근데 안 들어와 아 됐다 됐다 오케이 어 렉이 너무 심합니다 지금 몬스터가 너무 많이 나왔나봐요 일단 빨리 잡고 물러가야 될것 같은데? 그니까 바로 옆에 엔더 거시기도 있습니다 엔더 거시기? 예 네, 엔더 거시기 오 엔더 거시기 음 초록초록하고 음. 넓고 응? 음? 엔더 그 친구 거시기 굉장히 크던데 엔더 거시기 음. 큰 친구인데 제가 한번해보겠습니키 키가 n c h i n g o k i 키가 높고 크고 k i 하고 k i 예 a Kiga, Kiga, Kiga, Kiga, k i 이 정도면? g a Kiga, Kiga, Kiga, 이 i g a k i 어 a Kiga, k i g 가 Kiga, Kiga, 어? 불쌍해 이게 뭐야 어..연빈이 불쌍해 어허 <웃음> 비야 그동안 못했던 말이 있는데 아아 하 <웃음> 나도 너 싫어 <웃음> <웃음> 엔더의 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갔니? 아저 있다 저 있다 오우 렉바 렉바 어 힘들다 이거 지금 딱 12개라서 하나라도 깨지면 안 되는데 쟤왜안 내려올까 한계가 박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가볼까? 그럴까? 난 음. 천상이야. 이쯤 와서 한번 다시 던져 볼까? 오케이. 그대로야. 안 변했어? 아렉봐 이거. 아나 불안하다. 너무 오래 있다 또. 아! 엔더에 예쁜 포켓몬이 있을까? 자고왜 그런 데서 예쁜 걸 찾는 거야? 살수 있지! <웃음> 절망하에서 희망을 찾는 거지 때로운 지형이잖아 아, 그래, 그래. 아, 나는 그냥 그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게 좋은 건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야 아그런 거. 취향으로? 혹시 뭐야? 취향 알고 싶었던 거야? 맞아 하나 깨졌으니까 <웃음> 그녀에게 고백할 준비를 하는 중이야 <웃음> 삽 있는 사람 여기 좀... 어 그렇지 계단 좀 파보게나 빨리 이거 엔더 드래곤 잡아버린 다음에 엔더 시티 개척하고 그 다음에 뭐를 이거를 몬스터를 없애든지야 이거 렉이 풀리지 이거 답답해 죽겠어요. 어 하나도 안 박혀 있네. 어 저기 그 엔더 엔더에눈두 개를 구해오게. 블레이즈 막대기 있습니다. 오오 굿. 아 나한테 두개 있네. 아 이거 누가 아까 넣어놨다 왔다 깨졌을 때. 나이스. 아이고. 근데 이거 렉 때문에. 아 들어갔구나! 오 오케오케 들어가보습~! 근데 다들 그 활이랑 화살은 있나? 그 포켓몬으로 싸운거 아니었습니까? 엔더 드래곤? 오 그럼 600쪽인가? 어떻게 되는거지? <웃음> 네 시장님 그거 아십니까? 예? 제가 법무 출신의 검사지만 이엔더월드왜 예. 왔나? 예 저는 엔더시티를 독점하기 위해 왔습니다 누가 허락을? <웃음> 자신있으면 칼 들고 와! <웃음> 아 어, 진짜 여기서 진짜? 아 여기서 어. 여긴 무법지대요. 아 그렇게 무해적이네. <웃음> 렉이 심하기 때문에 일단 드래곤까지는 같이 잡죠. 아 좋습니다. 아, 구구가 좋네 엔더에서. 그렇네. 아 드린나카 아 나도 네. 구구 한 마리 아 잡아올 걸.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엔더월드에서 포켓몬 안 나오는 듯합니다. 아, 나오는요 어? 나와 나와? 뭐가 나오는데? 아까 저 하나 나왔는데 리브레였는데 뭐였지? 리브레였는데 <웃음> 아니 아니 아니 뭐라고? 아니 리브레 리브레 그두 그러니까 번째 그거는 좀 <웃음> <다>. 맞아. 이야! <웃음> 어어! 어. 어! 아! 아! 어! 어? 이러면 어 시장 선출, <웃음> 선출 <시원! 웃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시작하도록 잠깐만. 시작하도록 잠깐만. 자, 잠깐만 시작하도록 잠깐만 시작하도록 잠깐만 시작하도록 잠깐만. 시작하도록 잠깐만 시작하도록 아니, 근데 이거 렉 때문이잖아요. 이거. 이은 자연재 어쩔 수 없어. 시장최단 기간. 아니, 초단기간. 근데 이거 렉 때문에 진짜 이거 엔더 진주 던졌는데 엔더 진주보다 내가 먼저 떨어졌다니까? 내 몸이? 나도 1회차는 했다. 아, <웃음> 아니. 지금 렉 걸린 상황에서 엔더 드래곤 막 타치는 사람한테 주기 시장 자리. 진짜? <웃음> 어.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엔더 드래곤인 거죠? 네, 지금 시장이 엔더 드래곤이야. 엔더드래곤. 어 제발. 아! 아! 아! 아! 아! 아! 다시 잃어졌다. 나 레벨 낮춰. 아, 후렴과 아, 후렴과 찾아야 돼, 후렴과, 빨리. 어허뭘어허야 엔더 시티. <웃음> 이제부터 엔더 시티 시장 뚜루디입니다. 아니 그게 뭐야, 그게?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언제부터 당신 그랬는지 당신 삼덕인지 삼냥인지 삼광인지 거기를 먹으라고 삼광인지? <웃음> 바보 그냥 여기서 바로 그냥 활로 떨군다! 활로 떨군다! 내려가! 활로 떨군다! <웃음> 내려가! 야 <웃음> 이거 전쟁이야? 건날개를 타내끌로할 거야 아니 건날개는 줄게 걱정하지마 진짜? 어, 어 건날개는 좋은데? 줄게 당신 같은 적슬들를 내가 한두 <웃음> 번 믿어봤어야지 아니 난 건날개는 필요 없어 어차피 난튀기는 후렴과 구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거야? 어, 그럼 <웃음> 후렴과다 후렴과. 아니 뭐야? 쟤 언제 먼저 와서? 뭐냐? <웃음> 나의 목적은 사실 후렴과였지.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야 끊지 마 괜히. 어왜 그래? 후렴과 저렇게 많은데 좀 나눴어. 후렴과. 아니 괜히 이거 끊어놓은 거 봐. 와 진짜. 야 많다 후렴과. 어. 아, 야 이거 교환 케이블 엄청 쉬운데? 구리 이거 우와. 되겠다, 되겠다. 야, 연결의 끈. 이렇게. 어? 된거 아니야? 팬텀. 어때? 와우, 팬텀. 대박인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팬텀도 스킬을 갖출 수가 있거든요, 지금? 섀도우 펀지, 최면술, 뭐 이런 거 있는데, 여기 보면은, 꿈먹기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트 헤드을 길동무. <웃음> 야 이거 아파트 내부 잠깐 탐방 갈까요 이거? 아 내부 하면 끝난다고요? 오아 여기를 평지화 작업을 일단 싹 해놨구나 허허 야 <웃음> 아파트 되게 넓다 이거 가운데 엘리베이터로 한다고 해도 야 아파트 이거 대박인데요? 두피님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맨 위층은 여기 위에 옥상까지 연결해주는거야 펜트하우스 아니면 두 층을 연결해버려 크게 해가지고 천장 높은 펜트하우스로 히야. 만약에 여기 펜트하우스에 입주했다 여기 딱 보면은 이야야 뷰 봐라 이거 거리 기반으로 레벨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가 스폰이잖아 이게 우리가 우리 동네 사람들이 레벨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외부로 나가야돼 응, 그래야 레벨이 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는 확장될 수밖에 없어 이걸 길게 하면 할수록 나중에는 지하철역 만들어서 레벨업 시키는 공간까지 가서 사냥하고 막 이렇게 해야돼요 안그러면 레벨업하기 되게 힘들어져 나, 나 얼음지역 찾다 <웃음> 너무 지쳐... 얼음지역 안나와? 안나와... 내가 뭘 잘못 잡은건가? 밑치를 뭐 근데 확실히 지금 몬스터랑 동물들 안나오게 했더니 렉이 확 없어졌어요 어? 지참숙 발견했다는데? 뭐야 참수안은뭐나요요지참나무요 <웃음> <웃음> 아니 뭐은어나 저희는... 없었는데? 은러면은 얼음 지형도 실제로 있을 수도 있다는? 돼요. 레비프 나 준비됐대. 레비프 진화 에이스분 화염볼 요우고 와우. 요 10분은 안 돼요. 1 0 10분은 기 난 닭고기나 구워 먹어야 겠어 그 와이키키님 캐빈님그먹을거좀 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그, 아이고 아이고 이거 산정몰이랑 극적인 화해가 이게 이게 이루어지네 음 H는 어깨구 어디서 얻었나? 어깨구? 어깨구 길바닥 출신인데요? 길바닥 <웃음> <웃음> GBD 출신이야? GBD? 예, 아, 예 그럼 그럼 아 GBD면은 이거 내가 직접 찾아야 겠구만 구구나 주벳도 올릴 수 있대 주벳 어? 다? 주벳 주벳 어디? 여여여여여여 어, 어 그냥 사파리볼 그 사파리볼 누가 준건지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나는데요? 아 그렇군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웃음> 어떻습니까 저의 운이? 와 키야 이게 시장이 되니까 이게 어 이거 개성있다 주벳 돌린거